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말이에요? 제가 남창오일장에서 오징어 손질을 제일 잘하시는 제 어머님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손질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뒷부분은 그 손질한 오징어를 또 어떤 특색이 있는지 먹는 먹방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레이션 없이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Thank <laughs> you. <목소리도> 전게가좀하가사라갖고게더 어, 맛있다 가먹 <목소리도> 아니 얼마 남았다 얼마 다 예. <목소리도> 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받아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은 몸통이고 왼쪽은 음, 다리예요이 기계로 썬거 하고는요 완전히 비교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얇고 가늘게 썰었어요 이 맛도 참 다르거든요 정말 가늘죠 그리고 얇아요 그러이 그러니까 속살까지도 이제 나온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겉에 이렇게 뚝뚝뚝뚝 자른 게 아니라 속살도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 층층이 예, 잘랐기 때문에 이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오징어 종류의 그 가운데 거기에 단맛이 엄청 좋거든요. 그래서 그걸 드러낸 거죠. 아 이거 식감 정말 좋구요 달달해요.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기계로 썰면이게 톡톡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게 없이 입에 착착 붙으면서 아주 달달한 맛이 쫙 퍼집니다 집에서도 한번 이제 손질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후루룩 먹게 되는데 이거 소주 부릅니다 오징어 회에 소주 완전 딱이죠 요거 이제 다리 부분하고 이제 눈 위에 머, 그 몸통에 있는 그 이어지는 부분의 연골 부분이에요. 이게 참오독오독하면서 맛있는데 이것도 칼집을 굉장히 잘게 넣으셨어요. 그래서 씹을 때 입에서 따로 돌아다니는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어우러져서 씹을 수 있어요. 아 정말 달달하니 맛있습니다. 이거 기계로 썬 거하고는 어, 전혀 이거는 비교해서는 안될 정도의 맛이에요. 야, 오징어 손질하는 거 아, 이번 여행에서 또 많이 또 배우게 됐습니다.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. 네 오늘 그 오징어 달인 음, 어머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